h 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어... 주목적은 운두라가 운두라가 와이너리에 가는건데 지금 그 가기 전에 한두시간 남아가지고 실내에서 여러분 그 궁금하신거 있죠 시위하는거 예, 지금 어떻게 진정이 됐는가 어, 신운동다 깨져 있는가 이런거 좀 확인을 하러 플라자 이탈리아 갑니다 이런 좀 벽화가 많습니다 지금 가는길에 지금 뭔가 벽화가 이렇게 많네요 이마가 이거? 아니지 말이가 음. <목소리> 여러분 그 오늘 아침에 같이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데모를 고등학생들도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저 초록색깔 형광색깔 입은 놈들이 <목소리> 신호등 <목소리> 신호등 바뀔 때돈 달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돈 안주셔도 됩니다 저거 저거 신호등 박살내놓고 시위한다고 박살내놓고 저걸로 지금 돈을 받아먹고 있다는데 안 주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주 그냥 하는 겁니다. 몰랐으면 돈을 줬겠죠. 네, 지금 저렇게 신호, 신호, 신호해주는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저돈 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네, 지금 광이 뭐가 다 말랐네요. 여기는. 네, 진짜 사거리는 그큰 사거리는 이렇게 경찰이 있네요. 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잔해들, 시위 잔해들, 병 같은 거. 시위는 아마 저쪽에. 저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깃발 날리는 저기 예,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예, 험악하게 만들어놨네요 저기 아예 저거를 예, 여기 지금 지하철역이 브라자 이탈리아나라고 몇개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 폐쇄가 됐다고 한다면 가보겠습니다 여기 폐쇄가 돼서 좀 걸어가야 된다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인가? 이게 지금 여긴가 뭔가 모르겠는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아 지금 여기 시위를 하니까 이제 가게도 다 문을 일단 닫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지금 저쪽이 광장인데 느낌이 거의 진짜 폐허 같은 느낌 시위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거네요이 간판 이런 것도 다 지금 깨졌는지 뗐는지 깨졌겠죠? 와 지금 바인 거겠지? 지금 땅이 이렇게 된 것도 뭔가, 뭔가의 충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다된 거겠죠? 지금 땅들이. 정상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 지금 뭔가 플라자인데, 여기까지 피해가 있네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규모가 크네요. 1 2 규모가. 저희 한이 반경 10분 정도 지 걷고 있는데, 지금 신호등이 뭐고 다 깨졌고, 가게들도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지금 낮이라서는 지... 낮이라서 좀 지금 조용한데 밤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낮에 오시면 괜찮을 것 같으나 조심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쪽 유리창도 다 지금 깨지고 이야 살벌하네요 진짜 시위할때 쓰는 뭐 물건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정거장 이렇게 걸어오고 나면 여기서는 지하철역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데 분위기는 살벌하네요 이런 분위기인데 아, 안에 그래도 그만하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데모를 하는 사람 들이라, 물건을 파는 사람 들이랑 공원에서 쉬는 사람 들이라, 굉장히 연발한 삽니다. 네, 지금 뭔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은 안 보이는데 빨리 빠져나가야 될것 같습니다